안녕하십니까 크리프 메타 콩콩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기반 생태계에서 뭔가 스몰스몰 피어오르는 메타 다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오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자발적 탈중앙 조직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조직의 구성, 운영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다오의 개념은 비탈릭 2013년 이더리움 백서를 처음 작성할 때부터 설계를 했던 모델입니다 그때 당시에 디파이, NFT, 다오 등 모든 개념을 구성하고 실제 모델로 만든 것이 이제와서 서서히 실용화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우는 여러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디파이 서비스를 위한 다우, 공동 투자를 위해 구성된 다우, 그랜치를 위한 다우 등 조직마다의 다양한 목적을 위한 다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하는 덱스 플랫폼들 또한 좁은 의미에서 다우에 운영되는 디파이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우의 초창기 모델은 2016년 만들어진 더 다우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더다오는 공동 투자를 위한 VC다오의 모델이었는데 이더리움을 모아 투자 집행을 하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컨트랙트에 분배받는 방식입니다. 당시 ICO가 붐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모았고 당시 이더 가격 기준으로 2천억억 정도의 금액을 모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더 가격이 15달러 정도였으니까 뭐 지금 가치로 한 사람은 대단하겠죠. 하지만 당시는 이더리움 생태계는 물론 다우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스판트 컨트랙트가 완벽하지 못했고 해커들은이 컨트랙트상의 오류를 발견해 약 243만 이더를 해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우에 대한 불신은 커졌고 이더리움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더가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지금 이더가 포크되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해킹당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이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다오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성장하면서 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덱스 플랫폼은 다오다 라고 했는데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다오이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필수 요소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다오 멤버십은 열려 있다. 특정 그룹에 제한되지 않는다. 두 번째 다오 멤버와 이해관계자들은 변화를 제현하거나 투표할 수 있다. 이들의 결정은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 차단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세번째, 다오 멤버들은 인센티브 설계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에 따른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융 인센티브를 받는다. 예를 들면 유니스왑이나 메이커다오는 위 세가지 요소에 부합되기 때문에 다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덱스는 참여자들에 의사 결정권이 없고, 컴파운드는 참여자들의 투표는 허가하지만 이 내용은 중앙화된 프로젝트 팀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덱스는 다오다. 이로 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현재 다우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는 수단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디파이 서비스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한 최근에 핫한 NFT 분야에서도 다우가 활용이 됩니다. NFT 작품 하나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다우를 조직해서 NFT를 구매를 위한 펀딩을 하고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컬렉터 다우가 있습니다. 플라밍고, 웨일, 뮤제오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초창기 다우모델인 더 다우처럼 VC모델의 다우도 있는데요. 메타카르텔더 라우, 플라밍고, 빛 다우 등이 있습니다. 다우에서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소드비 경매에서 미국 헌법 초판본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컨스티튜션다운는이 초판본 입찰을 위해 펀딩을 했고 약 4천만 달러를 모금했지만 결국 4,320만 달러를 써낸 다른 입찰자에게 이 헌법 초판본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다우는 초판본 경매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입찰에 실패한 뒤 해체를 결정하고 다우 참여자들에게 환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이 환불을 거부했고 그 사이 컨스티튜션 다우의 거버넌스 토큰인 피플 코인이 OKX, 바이네스 등에 상장되면서 5원에서 200억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 피플 코인은 더 이상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우의 실 활용처가 다양한 분야에까지 확대되었다는 상징성과 함께 도지 코인과 같이 민 코인화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만들어진 거죠. 피플 코인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게 된게두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NFT 메타의 후속으로 그리고 NFT에 엮여서 코인판의 다음 메타가 다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럴싸한 그림을 만들어내기가 참 좋거든요. 공익 목적의 프로젝트라면 머스크 트윗과 같은 바이럴 마케팅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타일중앙재단 프로젝트니까 규제 리스크도 거래소도 부담이 덜하겠죠. 거기에 n f t 의 지분 투자까지 묻게 되면 투더문각 만들기 참 쉽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은 피플코인 다음 주자가 뭐가 될지 윤곽은 안 잡힙니다. 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 키워드는 다우니까 저기서 어떻게 엮어 가느냐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다우가 코인을 만들어서 오르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이지만 사실 다우를 할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의 무늬만 주식회사이고 실제는 기업 총수의 개인회사인 대기업 구조도 다우를 통해 진정한 주식회사로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각종 단체들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도 다우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다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